이 차를 타고 이렇게 어 세팅을 다 해놓고 유물 발굴 작업을 하다가 저 젤다상을 발견했군요 한번 닦아보자 에? 에? 에?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자 오늘도 플레이버는 와우 시뮬레이더 오늘도 새로운 맵인 고대 조각상 한번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 젤단과 멋있갱이 하는 갱가요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니 나 해외까지 갔어? 소냐 알라무딘이래 이름이 사막이야? 저는 세계 고고학 학회에서 당신의 친구 하퍼와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니 유물을 닦아야 돼요? 가장 놀라운 조각상을 발굴하게 됐는데 당신의 도움으로 답변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에? 와 출장 왔어 대박 이건 캠핑카야 나 이런 거 갖고 싶어 근데 차가 너무 커가지고 운전하기 무서워 화산은 여전히 보여요 오 오 근데 새로운 맵 되게 새롭네요 아 내, 내가 타고 온 차는 이거고 이제 고고학 발굴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어 세팅을 다 해놓고 유물 발굴 작업을 하다가 저 젤다상을 발견했군요 젤다 아니고 링크라고 그렇군요 한번 닦아보자 에? 에? 에?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점토 같은 걸로 빚은 조각상이 아니었단 말이야? 나 약간 스핑크스 약간 이런 느낌일 줄 알았더니 아야 청동상인데요 청동상? 어메 이게 무슨 일이던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석상에 야아 이 부위별로 이렇게 청소가 되는구나 좋아요 이거는 근데 좀 표면이 둥글둥글 해가지고 금방 청소될 것 같은데? 아이 틈새 닦는 게좀 빡세게 되겠네 옛날에는 나도 대학생활 하면서 이런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은 아니고 그 발암물질 성면 있잖아요, 성면. 성면이 자연 발생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지역을 이제 표시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그 지역에 가가지고 돌을 캐서 가져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니까 또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근데 참 나도 열심히 살았지. 아우 야 이거 아니 되게 불편한데 생각보다? 아니, 뭐, 발판 같은 거 없나? 아, 비계가 있, 몇 층짜리 비계야, 이거? 어우, 소리 봐.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거 같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열심히 청소게임만 하고 있는걸요. <웃음> 이걸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 건가? 오케이. 그치. 게임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 다 힘들기 마련입니다. 귀찮음을 극복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법이에요 또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또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 저 요즘 약간 제 자신에게 현타가 오고 있어요 아, 이렇게 꼰대가 되는 건가봐요 나 진짜 꼰대 되기 싫은데 맨날 이런 뭐 청소 게임 할 때마다 막 인생을 논하고 막 잔소리하고 있어 이제 슬슬 듣기 싫을 때 되지 않았냐? 여러분들도 듣기 싫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잔소리가 기본 탑재라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해 다같이 나처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지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으면은 잔소리를 할수 있었을까 뭐 어쨌든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너무 막아저 자식 잔소리 또 시작이네 이렇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어 깜짝이야 이거 뭐야 뭐야 어인이야? 지느러미가 있네? 심지어 부위도 지느러미가 마, 맞아? 아난 크고 아름답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뭐지? 했, 했지 지느러미일 줄이야 호세이돈? 호세이돈을 기념한 조각상인가 진짜? 그럴듯한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일어나서 방송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방송하고 밥 먹고 자고 그거의 반복이라서 뉴스 좀 보라고? 아 맞아 오늘 송혜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다흔다섯에 별세하셨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이별은 죽음은 진짜 필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청소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장작분들이라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죽음 자체는 필연이기 때문에 진짜 별의별 죽음이 다 있잖아요 사고사도 있고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있고 그래도 송혜선생님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죽음이시지 않으셨을까 이 상태 좋아요 내 입술 파랗게 칠해줄게 음. <웃음> 괜찮은데? 어?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군요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뭘까? 청소요? <웃음> 어... 난 지금 내인생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건가? 뿌듯하구만 콧구멍 청소 난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 참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다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최선이 아닐까 영상 열심히 재밌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란색 조각상인거 보니까 확실히 포세이돈을 상징하는거 맞는거 같은데? 근데 귀가 엘프귀.. 아 엘프귀가 아니네 지금 보니까 약간 그 어인족 느낌의 귀네요 지느러미 아아아아아 아! 여기서 청소합시다 아니.. 꼭지가 빛나는줄 알고 순간 움찔했다 뭐.. 사람이 살다보면 어? 착각도 할수 있고 그런거지 아니 이게 바위 틈이 이렇게 있는 게또 개꼴 받네 저번 마차 편에 이어가지고 이게 왜 갈수록 이렇게 디테일한 청소를 요구하는 거야 그냥 깔끔한 조, 조각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오 근데 그냥 청소하는 것보다 이 구석진 곳을 먼지를 파해내는 게좀더 쾌감이 좋은 것 같아 이집트에는 황새와 소의 머리를 가진 조각상이 있죠 어쩌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피라미드에 물고기와 건초가 잔뜩 들어있진 않았으니까요. 물음표, 물음표? 분명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약간 이 친구의 등을 보고 있으니 건조하고 등드름으로 붓도치성을 찍은 제 등이 생각나는군요. 어? 아유, 들어, 으 으, 야. 정수리! 이 위쪽에 이것만 똑대서 보면 그냥 에일리언 대갈통 아니야?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도 참 재밌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에 있나 없나 모르겠다 아마 없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요즘에는 이렇다 할 만한 명작 게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옛날 게임들 좀 들쳐야겠어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딱눈 뜨자마자 와나 이거 지금 빨리 게임하고 싶다 이러면서 눈 떴었었는데 요즘에는 일어나면 은 너무 무기력해 오늘은 또 무슨 게임하냐 아 다잉라이트 2요 아나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컴퓨터 사양이 안돼 그냥 게임만 돌리면은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데 제가 원컴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컴퓨터 하나로 방송 송출이랑 게임도 다 하니까 CPU가 터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녹화가 제대로 안돼요 득 득득득 끊기면서 노, 녹화가 되거든요 원컴으로는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좀 있더라고 아니면 돈을 진짜 미친듯이 바르거나 그 정도로 컴퓨터가 비싸면은. 돈은 언제 벌어? 발려! 아, 아우 되게 더럽네. 귀가 이렇게 생기면은 귀지도 잘낄것 같아. 아, 어, 그만해. 아우 배고파. 밥 언제 와 왔나? 에? 한참 전에 배달된. 벌써? A few moments later. 아, 잘 먹었다. 야 근데 확실히 초밥은 너무 그 수지가 안 맞아 내가 원래 다른 걸로 한만 오천 원어치 시켜 먹으면 진짜 한 이틀은 먹을 수 있거든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끼로 끝났어 아 초밥은 역시 너무 비싸 하지만 그 맛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초밥은 비싼 맛에 먹는 거죠 오늘 좀 플렉스 하고 싶은 날이다 그러면 초밥 한끼다사 먹는 거지 요즘에는 배달업이 되게 잘 되고 음식점들도 요식업 하는 사람들도 서비스 정신이 좋아지고 요즘엔 위생이 필수잖아 필수 위생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아무도 안 시켜먹으니까 세상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깨가 빤딱빤딱하구만 음. 응? 으야 요즘 이메일로 게임을 만드신 제작진분들이 이 게임 저희가 만들었는데 해봐주세요 하는 메일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정말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또 몸이 한계인지라 거의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어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실진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진짜 감사해요. 웬만하면 그 게임 하려고 하고 생각해보면 파워씨도 그렇게 연이 닿아서 청소를 하게 됐네? 제작진분이 챙겨주셔가지고 아 근데 게임은 내가 샀음 그냥 베타 버전 나왔을 때 버전 업될 때마다 이거 해봐주세요 이거 해봐주세요 이랬었는데 딱 정식 출시되고 나니까 연락을 끊더라? 듣고 있냐 파워워시 제작진? 내가 솔직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파워워시 홍보대사 아니냐? 아 연락을 안 해도 해주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웃음> 파워워시가 워낙 갓게임이니까 이런 건또 해줘야지 그래 내가 뭐 게임사가 나한테 막 절절매고 게임 나한테 무료로 주고 그래라가 아니라 게임사에 원하는 건딱 하나죠 재밌는 게임 많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약간 그러니까 희뿌이가 그런 거에 관심을 좀갖더라고요아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관심을 가져보라고 제의를 했는데 요즘 세상은 좀 그런 거 같아. 단순히 돈을 열심히 벌고 저축만 한다고 부을 축적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야. 내가 가진 모은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굴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에서 벗어나 하질 못하더라고요. 투자가 주식은 아니겠죠?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투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정보력 싸움이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혹시 잘 알고 있으신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업체에서 연락 올것 같아 다단계 막 이런애들 아니야 연락 주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내가 말하는 수익은 막 비트코인처럼 1억 천금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억 벌기만 이딴거 말고 한 천만원 있으면은 천만원 투자했을 때 소소하게 뭐한 50정도? 근데 그것도 많은거냐? 수익률이 5%네? 어우 대박 많은거예요 그래요? 어... 역시 돈은 쉽게 벌 수가 없구만 하 야! 꺼져!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정착하지? 저 가세요 야너때문에 그쪽 부근이 청소가 안돼 내가 미안하다 야가 아이 똥그랗게 남아있어 <웃음> 아유. 돈좀잘 벌고 싶다 왜 돈은 벌어도 벌어도 모자랄까요? 쓰니까요 야 장작들 너무 똑똑해 내가 헛소리 하면은 명언으로 답해줘요 그쵸 돈은 쓰니까 모자르지아목떼좀봐 이거 씻고 사냐? 여러분 이 귀.. 귀 뒤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많이 더럽습니다 샤워할 때꼭여기를 박박 닦으세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다들 지금 막귀 뒤는 무조건 닦아야지 하면서 아씨 나안 닦았었는데 그동안 이런 사람 있다? 평소에 몸 관리를 철저히 청결하게 잘 해야 이성한테요? 인기도 있는 거고 인정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또잔소리에 또! 근데 맞는 말 했잖아 저봐 새도 새 지금 맞다고? 맞장구 쳐주잖아 그래서 2세는 언제 볼수 있냐고요? 글쎄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애는 언젠가는 꼭 낳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너네 뭐내 부모님이니? <웃음> 왜 우리 부모님보다 2세를 더 찾아? 나와 히쁨이의 아이가 궁금해? 코코랑봉남이삼동이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걔네도 우리 애야 엄연히 좋아 깔끔하군. 왜 이렇게 이 동상 칼집 삼겹살 탄거 같이 생겼지? 아, 표현이 너무 좋은데? 칼집 삼겹살이라니 상상도 못 했군. 애 나면 엄청 자랑할 것 같다고? 그럴라나. 내가 애를 안 낳아봐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낙연한 두려움이 있죠. 겪어보지 않은. 애 낳고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던데.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 아! 뭐야, 나 어떻게 올라왔어? 팔 조각, 귀 조각, 얼굴 조각. 이귀 위쪽이 더럽나? 아하, 그렇지. 그다음에, 아! 얼굴 조각. 보인다, 보인다. 닦았어. 됐어, 이제 팔. 아, 이 밑에를 닦은 적이 없구나. 짠. 어? 아짜. 어? 뭐야, 뭐야 이게? 미친 거야. <웃음> 이이더 이상 청소만으로 뭔가 이, 마무리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야 이게? 왜 이래? 어, 시끄러. 워 조각상 청소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진짜 놀라워. 조각상 자체가 정말 미스테리야. 화산을 향해서 비밀 쏜건 말할 것도 없고. 허어, 화산을 향해서? 저 화산에 뭐가 있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산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네 <웃음> 와 근데 이마에서 빔 나오는 거 진짜 충격적이다 <웃음> 자 다음은 스턴트 비행기 청소하기네요 자 오늘은 약간 뭐 무난하게 끝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